자 우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나라님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 1시에 이제 루나 뉴 이어 어 설날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날 업데이트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설날 업데이트에 앞서서 전병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병이 안 나왔네요 음 전병이 없다라는 거는 다른 걸로? 설마 다로벅스로구매하나그럴 리는 없겠지 자, 오면, 여기. 오, 여기 이렇게 있네.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같은 경우는, 메탈 OX, 어, 10분의 1, /10, 루나 OX 10분의 3, /10, 그리고 그냥 OX 6분의 1이네요. 사나 같은 경우, 가디언 라이온 같은 경우는 그냥 무료로, 아, 무료래. 500 로벅스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어, 자동차 같은 경우는 2 0 아, 2000 벅스로 구매할 수 있네. 이번에는 다 벅스를 구매할 수 있게 놨네요? 음, 잠깐만, 나 벅스 22만 박 20만 벅스 있는데? <웃음> 저 20만 벅스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 일단 나 하나하나 하나 구매를 해줘야겠네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들, 어, 이거부터 구매합시다. 어, 박스를 350개니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개 사면은 어차피 하나 더는 나오겠지? 보자. 뿅! 어 메탈로스야 10분의 1 자리가 바로 나와버리면 어떡해 <웃음> 10분의 1 자리가 바로 나왔네. 어라. 자 나머지도 다 돌려보도록 하죠. 뿅! 메탈로. 어? 짠, 자, 그냥 OX도 등장을 했네요. 헛! 짠, 그냥 OX. 루나 OX도 뽑아야죠? 짠, 아, 다 뽑았네! 나머지도 어떡하죠 일단 다 뽑읍시다. 음. 나머지들은, 그냥, 어, 간단한 재료 아니면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드리는 걸로 합시다, 이거는. 짠. 짠. 짠.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돈 나머지 돈 같은 경우는요 추가적으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이벤트로 좀 사드리는 걸로 합시다 자동차도 구매합시다 자동차 어딨어 디네구만어오우오 오, 좋아 좋아 똑같은 거겠지 이거랑 루나 뮤지컬 카... 똑같죠. 어딨어? 똑같은 거네. 어... 좋아 좋아. 아... 그리고 이것들도 구매를 해줍시다. 자... 이거는 유모차, 그리고 장난감인 거같죠 헛헛헛... 헛헛헛... 이거는 배... 뭐지? 아 이렇게 물고 오게 오 오케이 배가 아닌가 탱글라이? 이게 뭐지? 오 뭐지 잘 모르겠네요. <웃음> 자 그리고 이건 콩콩이죠? 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오 일단 돈으로 갈수 있는 거 오늘은 일단 간단하게 여러분들. 어 가디언 라이온이 아니라 로벅스로 구매하는 게 아니고 그냥 벅스로만 다 구매할 수 있는 거를 모두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데이트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바로 자기 집에도 업데이트가 있었죠 업데이트 한번 집으로 한번 가보자 자 집에 아이템들도 바꿀 수 있어가지고 쭉 왔어요 여기 이거, 이거 집 변경하는 것도 설마 돈이겠지? 볼까? 이번에 새로 또 등장한 게... 이거구나! 어! 이것도 그냥... 그냥 벅스네? 뭐야! 그냥 벅스네? 이번에 진짜 벅스 많이 쓰게 해놨다! 오! 야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오! 잘 만들어 놨는데? 여! 야 2 0 0 0박스짜리 치고는 진짜 좋은 것 같죠? 오, 우와, 뭐야. 가오들도 진짜 많이 주네. 집 되게 좋은데? 자, 집이 진짜 좋고 넓어요. 좀 꾸미면 은 되게 이쁘게 잘 꾸밀 수 있을 것 같아. 나중에 아연님 시켜서 이거 집 꾸미기 컨텐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아이템. 이제집 아이템들도 뭐가 생겼는지 봅시다. 자, 일단 물건.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템들은. 그냥 여기 있는 것들인 것 같은데? 잠깐만. 어라? 어, 이런 가구들도 등장을 했네요. 음, 이런 가구들. 그리고, 일단 대체적으로 빨간색이랑, 아, 뭐야. 여기 있네. 똑같은 게 여기 있네. 대체적으로 빨간색이랑, 그리고 검은색깔, 금색깔이 정말 많습니다. 음, 욕조도 있고요. 이렇게 침대, 이게 침대 같은데 침대가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 오, 침대. 아, 이거 부모 침대구나. 애기 침대 어딨어? 이거 오, 욕실이 왜 여기지? 자, 애기 침대 한번 찾아볼까요? 애기 침대, 애기 침대, 애기 침대. 여기 뭐지? 애기 침대 오오크톡이 있네? 자 애기 침대 물건오 그냥 제가 찾죠? 여기, 여기 있을 것 같아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음오기 침대 있죠? 오기 침대는 오오오오오오오있네오어 음. 되게 확실히 이쁘긴 합니다 나쁘지 않은 오 같아 그리고 일단 지금까지는 이벤트 때문에 그... 버스는 거의 사용을 못했거든요? 거의 버스는안 쓰고 다그 이벤트용 음, 화폐만 사용을 했죠 뭐 진저브레드라던가 아니면은 뭐 여러가지 그런 것들만 존재를 했었는데 사실 그때동안 이버스가 쓸모가 없었어요 이버스 사실 많아봤자 이거 어디다 쓰지?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버스를좀쓸수 있게 해주셔서 두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벅스 모으고 그리고 결제하고 하면서 많이 모아놨는데, 나머지들은 우리 여러분들한테 좀 추가적으로 이벤트를 좀 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음, 우리 이, 이게 다 나오는 것들이 제가 알기로 초행기까지 어, 뭐야? 메탈이확실 레전더리네. 어? 오! 메탈 없이 한두 개만 더 뽑아서. 두, 두, 두 개만 더 뽑을까? 잠깐만. 두 개만 더 뽑아서 이거. 그, 네온 만들까? 어? 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오... 어, 어, 잠깐, 잠깐만요. 오... 어. 야, 이 이벤트 리뷰 하나로만 지금 만원 넘게 썼네. 어라? 어라? 왜 메탈 월시? 잠깐만, 조, 조금만 더 써보자. 조금만, 조금만. 셋, 넷, 다섯. 아니 남으면 시청자분들 드리면 되잖아. 어, 우리 남은 거는 시청자분들 드리면 되잖아요. 어. 잠깐만 어라? 메탈 없이 너무 많다 야 잠깐만 이거 뭐 이리 와라 넷 다섯 이거 박스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나? 이거 드릴 수 있으면 이거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야나 이거 그냥 하고서 너무 많은데? 어떡해? 뭐야? <웃음> 아메탈로엑시가안 나온다. 이거는 그냥 나중에 뽑읍시다. 아무튼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네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된 루나 뉴 이어스 업데이트, 우리 설날 업데이트, 벅스로만 모두 사용하기 컨텐츠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나중에 추가적으로 가디언 라이언 얻는 방법 그리고 이거 무료로 얻는 방법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추가. 저는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백나른이었고요. 우리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찡깃.